안녕하세요.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음악 교사 정은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낮은 음자리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음자리표는 솔 음자리표다 이런 얘기 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음자리표를 많이 그려 보았습니다. 자, 낮은 음자리표는요 어, 파 음자리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파. F 음자리표다, 파. 파의 자리를 알려준다 해서 파 음자리표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은 음을 많이 기부하다 보니 낮은 음자리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낮은 음을 많이 기부할 때 사용한다, 그럴 때 쓰는 음자리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높은 음자리표에서 봤을 때 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도, 레, 미, 파, 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낮은 음을 그릴 수 있도록, 요렇게, 이렇게. 네, 낮은 음을 많이 그릴 수 있는 음자리표가 바로 우리가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그러면, 자, 팔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럼 우리가 팔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라솔 파. 요게 바로 파음이에요. 자, 요 자리. 그죠? 여기 파를 기준으로 그린다. 도시라솔 파. 여기가 지금 위에서 두 번째 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면 파의 자리를 하나 찍어 주고 찍어 주고 여기에다가 반하트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하트, 예쁜 하트 아시죠? 반하트를 그려주고 이렇게 네 점을 두 개를 찍어주면 이게 바로 낮은 음자리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낮은 음자리표를 한번 열심히 그려봅니다. 자 다시 한번 팔을 찍어주고 반하트 그리고 점점 팥 찍어주고 반하트 그리고 점점 다시 팥 찍어주고 반하트 그리고 점점 이게 바로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그래서 낮은 음을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자리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여기 밑에 악보가 있는데요. 어, 보시면 하나는 높은 음자리표, 하나는 낮은 음자리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두 가지, 요두 가지를 악보에다가 열심히 그리시고 도를 기준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요 음계, 이요 음계를 한번 그려 보시고 또 낮은 음자리표를 그리시고 도를 중심으로 도시라솔파미래도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의 음계를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그리시고 우리는 학교에서 조금 더 열심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